와 내가 어제 너희들한테 뱀맨나올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와벤뱅크만 띄우네 미쳤다 진짜 와벤뱅크만 띄운다고 야벤뱅크만 띄웠어 미쳤어 진짜 와알겠습니다오 일단 그 카운터가 훨씬 더 세졌네 오호호 벤 베이트 망과 와요 미쳤다. 진짜 와오패 기로 총 쏜다. 아, 차징 이야. 미쳤어. 와 미쳤어. 와 미쳤어. 1대1을하네와1대 1, 1대 1로 돼 있나? 아, 근데 이거 100에2 부에요. 얘네들도 많이 진화했네. 이제 막 다양한 걸 보여주네. 1대1 0 때리네. 스킬이 좀 궁금합니다. 와. 희귀사격 진짜 너무 멋있어. 희귀사격 진짜 멋있어. 오, 샤스스 만난다. 같아. 아, 뭐. 오. 아, 일수로 혼 혼란 상태 주네. 근데 이게 좀 직선 스킬이다. 디버프. 음. 오호. 어 지금 이 스킬이 직선이 아니었어, 그렇지? 이번에 또 커져서 갔어. 이 스킬에서 디버프 주고. 그러네. 직선은 직선이 아니야. 훌가 엄청나네. 그러네요. 소방 빠르네요. <웃음> 근데 총을 들고 있는데 평가 때릴 때 저걸 몽둥이처럼 쓰기 너무 웃기지 않아? 책기총쓸때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일자로 나가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일자로 나와요. 일자로 이스 습었을때 일자로 나와요. 살짝 애매하다 범위가, 스킬 범위가 넓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디버프 주는 거는 이렇게 조금 넓게 가는데 있었을 때는 일자로 가네 네. 일자로 가는데 그렇다고 범, 범위가 아예 일자라서 너무 좁은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막감 쩐다는데 엠베크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총도때려고 이게 좀 뭔가 애매한데 풀감은 진짜 빠르네요 근데 헐. 현네요 봐봐 이거봐 일자네 일자네요 여러분 4명이라, 4명이 왔는데 2명이 왔을때 이걸 못 때리네 편집할만하네요 이거 샹크스 봤을때 대박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보기하기위해 서이 사람 대신 그 내가 남고 어때? 맘에 드니? 이 몽... 아, 이 꿈을 너무 이싫게 하실게 진짜 게 하실게 하실게 이게시로게 하실게 하실게 하실게 하실게 하실게 니다게 하실게 하실게 하실게 하실니다이게도대게이부게요자 타왕, 창크스, 베0인이 부. 녹스 공격 쓴다 아 이게 죽이네 일단은 이스의 범위가 오. 일단은 이스, 와 뭐야 패왕색 피기 효과가 계속 가고 있어요 뭔가 버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와 특성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폐광색이 계속 가네요. 지금 폐광색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 폐광색 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돌면서 때리고 했는데, 평타를 세번 때리네요. 아, 평토가 아니네요, 이거. 아, 근데 속도가 엄청나네요. 빨라요. 오. 속도감에 일단 엄청나요 그리고 태황색 핵이 효과가 이거 100짜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계속 지급되네요 오. 아 근데 아까 벤베크만 볼 때보다 속도감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게 데미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눈으로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도 느끼죠 아까 벤베크만 봤을 때보다 속도감이 좀엄청나 거. 어. 아, 나이 페어나색 효과 계속 가져가는 게 너무 멋있다. 자, 아, 여기서도... 매찬가지로... 아, 대박이네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100이 2부샹크스인데, 웬만하면 한방에다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한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애매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서포트가 없으잖아 아니 근데 일대백인거 감안해도 근데 아까보다 정확한거는 어.. 밴베크만보다 확실하게 똑도감이 좋고 스킬도 범위가 밴백크만보다넓고 풀타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피황색으로 계속 지금 시작때부터 지금 이거 100명 받아볼 때까지 이 피황색 축구 계속 가져가잖아요 특이분명 있을거라구 그런 부분이야 예, 너무 멋지네요 오오 자 여러분 150개 줍니다 내일 자아 예, 150개 줍니다 개꿀